여러분들 열레이아로 돌아온 강시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은 특별하게 아이돌라이브TV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짜자잔 짜잔. 제가 아주 많은 매력들과 여러분들에게 최초 공개하는 많은 모습들을 준비를 많이 많이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아주 아주 특별한 게스트가 있어요. 여러분들, 코코 올라오세요. 코코 올라오세요. 짜잔! <웃음> 오늘의 특별 게스트, 특별 게스트의 활약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간식도 미리 숨겨놓고 막 그랬습니다. 코코야, 코코야. 음...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음에, 또 뵈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